마이베에 43분대 리규 짠. 짠! 한국 패키 완료! 오 양념치킨! 가격은 6조가 15,600원입니다. 리규 도와줄 축기입니다! 예! 축기! 축기! 축기! 한국인 입맛에 딱 맞춘 양념치킨이랑 파는데 과연 <목소리도> 맞췄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목소리도> 근데 옛날에 먹었던 양념치킨이아나 약간 시장치 양념치킨이다. <목소리도> 옛날 양념치킨이야 매콤한 <한나. 목소리도> 음. 네. 음. 맛은 별로 없는데? 양념이 되게 잘 묻어져 있어요. 음. 아, 양념이 너무 잘묻어 있다. 어렸을 때 처음 양념치킨 먹었을 때 편안하네 응흔들끼쌓사인는이 너무 아빠가 사는 거응 미국식 닭에 한국식 양념을 버무린 아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한국에서 아. 아, 할아버지가 한국 양념치킨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재를 하고 왔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걸 한 30년 전에 만들 지 않으셨나 굉장히 <웃음> 치킨인데 통닭이라고 있어서더잘어울렸어어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한국적인 맛이고 응. 양념 커피가 사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맞아. 닭강정 만들어도 진짜 맛있을 것 닭강정. 같아. 잘 잘. 닭강정이 많이 있었으면 이거 불티랑더팔려주데 응. 더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통닭, 양념 통닭 먹고 싶은데 응. 딱히 안떠올릴때 그냥 여기 와서 이거 하나 시켜먹고이되게아고 시콜레네, 뭐네, 뭐이게다 머리 아프니까. 아. 양념 치킨. 제일 추천드리는 게 프로모션 기간에 한번 먼저 맛을 먼저 드셔보시고 음 다음에 또 사먹을지 결정하시면어떨까 프로모션 기간 때 가격이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프로모션 때 먹으면 중독됩니요어 응. 진짜 약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제 회상하게만든 치킨이랄까? 감사합니다 김씨 할아버지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차라 이렇게 할까? 아, 마이구 북한지업이네요이령거리에요 응. <웃음> <웃음> 얘는 <웃음> 잘못했어김게아 아.